안녕하십니까 3월 9일자 해외선물 미국시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전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상승 출발했는데요 이후 연일 이어지는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등락을 보이며 변동성이 확대됐습니다 전일의 발언과 비교해 파월 의장은 금일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는 다소 한발 물러섰는 듯이 표현했는데요. 다음 주에 있을 소비자 및 생산자 물가 지수 등 지표 확인 후에 결정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고용지표가 견조하나 둔화되는 모습에 시장은 장중 강세를 보이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며 마감했네요. 원유는 공격적인 연준의 금리 인상이 결국 미 경제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하락했습니다 전일 강한 매파적 발언을 보였던 파월은 다음 주에 주요 지표를 지켜봐야 한다며 일부 완화된 표현을 했는데요. 이에 시장은 연일 큰 충격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발표될 지표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 볼까요? 나스닥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은 HD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은 매수 44%, 매도 56%로 매도가 우위인 상태인데요. 대체적으로 시장은 대중의 심리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비율로는 시장은 매수 쪽이 더 가능성이 높겠네요. 다음은 나스닥 지지저항 가격대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1,800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2,5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항선인 12,500포인트까지 상승한다면 다음 저항선인 12,700포인트까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 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3월 9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오후 10시 30분에 신규 실업수당 청0건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19만 건이며 예측치는 이전치보다 서폭 증가한 19만 5천 건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금일 없습니다. 매일 뉴욕장 마감 이후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